광고 나갑니다.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.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잘라서 비디오도 올려드려야겠다. 컴퓨테이션은 디자인 공모 내용. 공모전입니다. 공모전. 이 공모는 어, 취지가 이러합니다. 컴퓨테이션 디자인접 저변학대. 그렇죠? 제 계획은 30년짜리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지금 5년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쭉 봤을 때 저변학대야. 일단 제 제너레이션에서는 인식을 확대시켜야 돼 디자인 제로로서의 데이터 활용, 디자인 도구로서의 코드의 활용, 그렇죠. 그리고 디자인 방법론의 창의적 적용과 논리적 문제 해결, 즉 컴퓨터에 사고식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, 기간 어, 없습니다. 언제든지 받습니다. 네. 과정 저, 접수를 하세요. <웃음> 접수를 하시면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. 첨삭도 드립니다. 아, 쉽지 않습니다. 이제저 그래,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, 가이드 드리는데, 뭐, 비싼 사람입니다. 하지만, 여기, 여기에, 적용을, 그, 그, 뭐야, 아,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. 이제, 머리잘 시간이 지나가 접수를 하시면,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. 어딨어? 어, 천사. 예. 네. 그리고, 이제, 어, 이 프로젝트를, 제가 채널에 올릴 거예요. 예. 네. 채널에 올려서, 그리고 혹은 코드가 있으면 코드도 올릴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연마 혹은 분기마다 어워드를 드릴 거야. <웃음> 어워드를 드릴 겁니다. 예. 네.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어워드를 드릴게요. 뭐, 최소한 안 됐던 문상이라도. 어쨌든, 과정은 이거 합니다. 대상, 전공학생, 연구자, 교육자, 실무자. 아무 상관없습니다. 콘텐츠 상상자. 어, 어떤,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만드는, 만나면 돼요. 컴퓨테이션 디자인 접용 확대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컴퓨테이션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했던 작업, 알고리즘, 프로젝트, 애지 모든 상관없습니다 에휴. 그래서 궁금하다 <웃음> 하고 싶으면 접수를 하시면 가이드를 같이 드리고요 첨삭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어 제가 코드가 있으면 이제 기톱도 올리고 제 NJ 체험에도 올려서 투표를 받을 거예요 투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<웃음> 지원만 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제출은 뭐냐 어 슬라이더 10장 이내 네. 그래서 구글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파워,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, 이 지금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운받아서 볼수 있게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, 같이. 예, 네, 나누는 거기 때문에. 나는 솔직히 좀 코드 부분을 나누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안 나눠도 괜찮아요. 코드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아이디어 정도는 나눌 수있잖 어쨌든, 이제 엔젤 채널이 그거 아닙니까? 접연학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쉐어야 하는 거, 쉐어. 쉐어 하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. 어쨌든, 슬라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패차쿠차 프레젠테이션 공간하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, 어떤 비, 그 다음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도 괜찮아요. 유학 비디오를 만들어도 괜찮아요.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이 이 지금 제출하는 프로젝트를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유튜브 비디오 올릴 거예요. 사람들 보라고. 네. 나누는 거예요.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내가 과거 에 했던 프로젝트도 괜찮고 상시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어 알고리즘 제출하는 형식은 이러하고요. 뭐 exe라든지 cs, 뭐 ts 파이썬 코드도 좋고 이게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쭉 보시면 좋아요. 네, 내용 같은 경우도 쭉, 이, 지금, 이, 논문 스트럭처를 최대한 따라 해가지고,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그 다음, 상품. 오, 이거, 이거 정말, 10만원에 적어놨네 내가. <웃음> 와, 이거, 이거 지금 지원하시면은 다나 갑니다. 네. 어,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. 일단 녹화를 뜨니까 일단 최소한 이거는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. 근데 어쨌든 이게, 어, 그떤 있잖아요, 여러분.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평가. 평가는 이제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맞게 알고리즘을 적어놨습니다.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. A랑 B랑 더해. C랑 곱해. C가 되게 중요하겠죠. 어떤, AB도 분명히 중요하고.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쭉쭉쭉 제가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, 열심히 노력해서 주면 다 가치가 있는 거죠. 어쨌든.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들. 쭉 보면 좋습니다. 제출해도 좋을까요? 당연하죠. 예. 디자인 작품 아니어도 괜찮을까요? 당연하죠. 예.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락주세요. 제가 도움 드릴게요. 이렇게 미팅하면서.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출 가능할까요? 음...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걸 가지고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를 했으면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가 제 도움을 드립니다. 여락 주시면 그리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제출 가능하나요? 당연하죠.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.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관통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좋습니다. 이미 제출한 프로젝트가 좀더 다, 다, 다듬어지고 발전했는데 또한번 제출 가능할까요? 가능하죠. 발전이 있잖아요.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알고리즘의 완성도 가 높지 않아서 제출이 꺼려지는데 꼭 제출해야 되나요? 아이디어만 제출해도 돼요. 파워포인트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어차피 올리고 학생들이 아 이런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구나 알리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래서 선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. 여기. g m a 있고요.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. 아무는 천사고요. 잠깐만 이 오픈 채팅방이 어떤 거지? 다 옛날에 있는 거여가지고. 아, 예 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. 음. 이렇게 해가지고, 어 이거 올, 글을 올린 지가 제가 작년에 올렸는데 아무도 <웃음> 댓글도 <웃음> 아무도 안 달아. 물론 이제 제가 광고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어 이거 있습니다. 잊지 말고요.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작업하는 부분들 있으면은. 한번 제출해가지고, 어, 이 남주 선배님이 가는 길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. 나도 좀도움을 주고 싶다.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려나가는 것도 좋다. 그런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질문 있으십니까?